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3번째죠 예, 113번째 러브레터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존재만이 줄수 있는 평안 한 존재만이 줄수 있는 평안 I give you peace The kind of peace only I can give I give you peace The kind of peace only I can give. 어, 좀 늦어졌죠? 지금도 12시가 넘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어, 오늘... 이 말씀은 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수 없는 평안 이런 우리나라의 교회 오래다닌 분들을알수 있는 뭐, 성경구절을 이용한 찬양도 오래된 찬양이 있고요 음, 굉장히 모든 말씀 특별한데 정말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제목에 있는 거는 save이거든요 I give you peace, the kind of peace that Only I can give. It isn't like the peace that this world can give. So don't be worried or afraid. 세상이 줄수 있는 평화, 평화, 평안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어, 이 부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음, 세상이 주는 평화, 평화는 상당히 사실 컨디셔널하죠. 조건적이죠. 예.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소지가 사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내적인 평화를 많은 분들이 추구하시는데 사실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성공한 사람들 또는 반대로 너무 일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음 그리고 정말 그냥 에 v 리 r 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그렇게 어, 일이 없지도 않다 그런 경우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예. 아마 이셋 중에는 한 군데에 저희가 다 속해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뭐 늦어지는 때는 바쁘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 둘 다였는데요 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라는 게 평안이라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철저히 관계적인 예, 좀 relational 하다 그러죠 예, 영어로는 관계적인, 또 개인적인, personal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음,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는 부분은 어, 신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정말 이거 관계적인 거구나, 정말 personal한 거구나 어 그런 부분을 더 제가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끈끈한 하나님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하나님한테 좀 앙탈도 부리는 거, 앙탈이란 표현이 좀 웃기네요. 예. 뭐 개기는 긴다는 표현도 쓰고 싶네요. 하나님한테 조금 삐지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습들이 어, 여과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물론 굉장히 어떤가 끈끈한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 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도저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불꽃같이 살다 간 사람이잖아요 사도바울은 어떻게 보면 근데 사도바울이 그런 표현이 떠오르네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늘내 곁에 함께 계시다 이 표현이 이게 어떻게 여러분 어떤 지식적으로 이거를할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북한에서 김일성 뭐 아, 아, 아바이 동진가 예, 밤늦게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나네요. 예, 세뇌돼가지고 나오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음, 가장 정말 높은 존재가, 가장 스케일이 큰 존재가 정말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참 신비로워요. 예, 참 진짜 어메이징하고 신비롭고. 저는 그런, 저도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어,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 말씀에 기초해서, 이러한 말씀에 기초한 신비로운 신과의 관계, 끈끈한 관계를 굉장히 저는 추구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가 뭐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예. 어, 오늘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관계적이라는 거죠 예. 어떤 지식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의 아들, 한그 존재만이 주실 수 있는 종류의 평안이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예. 세상은 줄수 없다고 또 명백히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만께서만이 줄수 있는 평화는 세상이 줄수 있는 것과 다른 종류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요즘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이 신의 아들만이 주시는 평안을 계속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오늘 예로 들 내용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 영감을 얻은 거예요. 뭐늘 그렇지만 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늦게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내일부터 3일 정도 저희 카페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서 어,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 생일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막 이제 준비하다가 늦게 온 거죠. 예. 아, 쉬운 게 없어요. <웃음> 예, 날씨도 또 엄청 더워져가지고. 뭐 에어컨 점검부터 해가지고 뭐 손이 많이 갑니다. 예, 어 사실 대부분의 저희 카페에서 진행되는 이런 스타들의 생일 이벤트는 저나 일하는 직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 저희는 돕는 그냥 어, 그러니까 하여간 그 주체는 해당 팬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해서 뭐 99% 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 디저트 나 음료를 이제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하는 거죠 그어 그런데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아이유 이벤트는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전화 이제 직원들이 나이유 뭐 국민가수 잖아요 예 연기도 점점 잘하는것 같고 아, 우리가 이제 맨날 뭐 아이돌들 댄스 뮤직 막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내 몰에 50인데 저는 그냥 우리 맨날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알바생들이나 저희가 우리는 그냥 노동요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웃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 특히 이제 방탄 소년단 이런 걸 너무 들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노이로제 걸리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이유 이벤트를 생일 이벤트를 우리 카페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음, 마침 이제 아이유 생일 기간에 잡힌 이벤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아이유 팬덤 중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려 하겠, 하겠다고 공지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는 카페인데. 정말 최대한 지원도 하고 도와줄 테니까 저희 카페에서도 IUC 생일 이벤트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굉장히 기쁘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지금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녹음하게 된 이유입니다 내일 이벤트니까 그거를 또 최대한 할수 있는 청소나 준비를 이제 해야되니까 어, 열심히 이제 하고 왔는데 아, 제가 일튼간 그래서 그 팬덤에서 이제 제가 꾸미는 것도 최대한 도와주겠다 뭐 그쪽에서 또 다른 카페에서도 진행하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이제 사진, 아이유 씨 사진들하고 포스터들, 현수막, 대형 현수막 이런걸 보내셔가지고 제가 좀 꾸미는데 어, 뭔가 이 덕질하는 기분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전화 알바생들이나 했던가, 이 아이유 씨는 제좀 어떤 뮤지션이나 어떤 액트리스 배우로서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들을 꾸미는데 저도 이렇게 약간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미소. <웃음> 아, 네. 그러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여기 대형 현수막이. 저희 카페 가 이제 통창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대형 현수막을 몇 미터 되는 거를 통창에 이거를 휴방 이라는 거로 이제 뽁뽁이 같은 거로 붙이는데 계속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를 엄청 했네요 예, 내일 아침에 또 떨어졌으면 또 붙여야 되는데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웃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이벤트 시에는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오랫동안 못 보지만 이제 대형 TV가 있어서 관련 스타의 활약상을 담은 동영상들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연결해서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 제가 해주겠다. 이렇게 참 예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참 관계적이네요. 아유라는 스타를 개인적으로 뭐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더 이제 발벗고 도와 주겠다고 이제 능동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덕질하는 아저씨네요. 완전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뭐 과거 무대나 뭐 연기 모음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이제 링크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이유 씨가 이제 주연으로 했던 드라마들 중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들이 있어요. 다 보지는 못했고. 어, 호텔 델루나 모두가 뭐 추천할 거 반대 재밌었고 그거보다 제가 정말 본방사수 할 정도로 재밌게 본 거는 나의 아저씨라는 명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 남주는 이선균 씨고 여주가 아이유인데 음, 이게 굉장히 수작이에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추천을 드리고요. 해외에서도 거의 우리나라 최고 드라마라고 해외 팬들이 이, 이렇게 극찬할 정도의 이제 독특한 스토리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 그런 아저씨하고 나이어린 여자가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이런 내용이라고 예상하실 분들도 있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이라기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잠깐 서로를 이성으로 보는 순간들은 뭐 약간 재밌는 식으로 보이, 보여주었지만. 사실 크게내용에 전혀 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갑자기 얘기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전쟁 같은 각자의 상황에서 처절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하여튼간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이제 서로 이제 목숨 걸고 도와줘요. 그것도 참좀 재미, 재밌,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좀 애틋한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와줘요. 정말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같은 상황이 다 해결이 되어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우연히 만납니다. 어, 참 드라마죠. 그러면서 이제, 아, 저 사람이 잘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위치해서, 참, 이제는 그 전쟁 같은 시간이 끝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구나. 이거를 서로 확인하고, 또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같이 있던 일행들과 이렇게 다시 갈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성균 목소리 좋잖아요. 이성균 씨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 지안이라고 아이유가 지안이란 이를 진짜에 평안 안자잖아요 근데 이게 또참 굉장히 그 작가가 천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이성균 목소리로 어, 지, 평안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지안의 이름 뜻이에요. 이를지 평안 평화로울 아닌가요? 평안 아닌가요? 평안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그 상처 많은 젊은 그 어린 아이로 나오던 아이유가 이제는 어엿한 제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요. 네, 네 자신 있게 네, 네 이렇게 두번 하는 것 같아요. 어 멋있죠. 따뜻한 드라마고 어어자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지안이라는 이 평안에 이르다는 이름을 가진 그 드라마 캐릭터는 정말 평안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절하고 치열하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지질이 복이 없는 예. 그냥 뭐 자살해도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런데 이제 좋은 어른이죠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어 좋은 어른인 이선균을 만나서 이제 이선균이 부장이었고 그 지안이 그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서로가 결국 평안에 이르게 되는 어참 애틋하게 서로를 도와주는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스토리가 그래서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 수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막 폭발적인 반응이고요. 왜냐면 해외도 이런 스토리에 뭐 그게 뭐 지금 떠오르는 그런요 레옹 정도가 있는데 레옹은 막 킬러가 막 죽이고 그러는 건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성균 씨는 뭐 맞으면 맞았지 누를 죽이고 막 그런 역할은 전혀 아니고요. 이니게 그러니까 되게 좀 인간적이고 더 현실적인 스토리예요. 예. 음. 이나의 아저씨란 드라마에서도 사실 이 서를 도우려는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를 다 백그라운드를 떠나가지고 아름답게 도우려는 관계가 결국은 서로가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도움이 사실 되거든요. 드라마 스토리에 따르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여러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그 영어 문장도 음,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어 어떤 평안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면이 정말 있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은 저도 정말 애정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계속 정말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끈끈한 관계예요.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해라. 내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예, 나와 함께면 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설득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고 어,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늘 주변 분들한테 기도 부탁은 제가 이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의 삶 속에서 더 끈끈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수 있을지라도 저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점점 그렇게 그분이 매력 발산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어, 제가 사실 20대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에 다니는 시절에는 그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칭송하는 조직신학자인 존 켈빈 존 켈빈에 매료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빠진 적도 있었고 근데 이게 지식과 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한 존재, 오늘 제목처럼 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안을 줄수 있는 단한 존재 그분과 정말 끈끈하게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세월이 지날수록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정말 1년이 뭔가요? 한 2년? 정확히 지금은 너무 아련하지만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정도로 밤마다 제가 심하게 가위에 눌리면서 못볼 거, 듣지 말아야 될거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저를 괴롭히던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 그 기간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정말 아 감이 눌렸다가 나 이대로 죽겠다 이럴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밤마다 심하게 어 정기적으로 그런 좀좀 좀 처참한 처절한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순간에 아 붙잡을 분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어, 저언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는 예수님 거다 이 얘기밖에 제가 계속하고 이 얘기만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름이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심하게 저를 괴롭히던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두손두발다 들고 야 그래 그래 <웃음> 그래, 그래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저를 떠나가는 것을 느꼈었어요 아, 예수님한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어, 요즘에 오늘 이 말씀 음, 너무나 새롭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신의 아들만이 줄수 있는 평안 세상의 어떤 조건적인 평안과는 다른 평안 예. 제가 오늘 그 나의 아저씨에 나왔던 대사처럼 어 평안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네, 네, 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예, 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 뭐이 시간에 어쨌든 어떻게든 결말은 또 나겠죠. 근데 뭐 이런 일들을 떠나서 이 세상이 저에게 주는 이 평화로울 수 없는 시간들을 떠나서 어 하나님의 아들만이 줄수 있는 그 신비로운 평안이 제 안에 어 넘치도록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오늘 입사장 27절 이 내용이 나온 문맥은 어 예수님께서 제 떠나실 걸 얘기하면서 그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Holy Spirit,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선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의 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정말 그분의 마음이 함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맥적인 것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저의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은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이 상황 가운데서건 이 상황이 해결된 후이건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온 그분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땡큐